자 오늘 봄맞이 머리 헤어커트 하겠습니다 주우네요 주 주은 선생님하고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보죠 염색도 할거 무슨 색으로 할까요? 어, 밝은 색깔? 밝은 색? 화사하게 봄이니까 화사하게 머리 커트하고 예쁘게 염색한 후 잠시 해볼게요 이제 머리 커트를 살짝 했으니까 염색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상당히 귀엽죠? 이거는 예. GD 머리 스타일 옛날 GD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생겼네 네, 무슨 색깔인가요? 약간 밝은 갈색 느낌이에요 가운데, 정가운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음. 뭐 오대오 가르마처럼 약간 등식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잘 발라요, 잘 발라져요? 네 음. 2020년 어, 지금 4월인데 어, 유행하는 색깔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어, 유행하는 색깔이요? 네. 겉구나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하세요 <웃음> 지금 딱기용하는건 없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은 뭔가요? 아, 유행하는 스타일 박새루있는 이제 다 지났죠? 그쵸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머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음. 개인의 어. 취향이 좀 확고한 분들 많으셔서 딱히 유행이란게 없어요 어, 따라가는 게 네. 없고 그냥 다들 이제 남성분들도 머리 많이 기시고 장발이 또 장발이 남성분들은 또... 아, 여름에 완전 더운데? 그러니깐요 우리 김준선 님이 좋아하는 어, 뭐, 남자 머리 스타일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그냥 깔끔한 거? 깔끔. 댄디한 스타일? 음, 대, 깔끔한 네, 장발은... 스타일인데 별로? <웃음> 장발은 장발인데? 짧아야죠 아하여남자좀 짧은 게 좋지 그치? 그쵸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20대 선생님입니다 머리를 감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다 말리고 스타일링을 한후 보여드리죠. 자 완성됐습니다. 오우 타일이 색깔이 되게 진짜 이 봄에 맞게 깔끔해졌고 이게 머리 스타일이 약간 양쪽에 이렇게 가름마를 살짝 해서 쫙 내리는 게 요즘에 살짝 큰 기본 스타일링이 되게 유행한다 그러네요. 맘에 듭니다 여러분들 봄이니까 다들 머리 한 번씩 바꿔보세요 분위기 바꿔봐야죠 주우레에서출차습수다